안녕하세요. 빅톤의 송우입니다. 작업실을 출근하자마자 뭐 이런게 있어서 오늘, 오늘 이걸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게 나왔어요 짜잔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한번 이걸 뜯어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또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예쁘게 예쁘게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전, 회전 목마인가봐요. 회전 뭔가 뭐 이렇게 되게 포 장이 잘 되어 있고 어, 네. 재미있겠네요. 어, 네, 이렇게 저는 거꾸로 네, 꺼냈어요. 아주 색다르게. <웃음> 짠. 네, 이렇게 물건도 다 떨어뜨리고. 어,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뭐죠못같이 생겼는데? 이건 집게 오! 이이버뭐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거 나무 판자에 이렇게 제가 직접 모형을 도려내서 조립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맨 뒤에 일단 설명서가 있고요 이런 것도 설명서 굉장히 잘 봐줘야 되거든요 아 이건 풀! 풀! 풀이 있어요 또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것 같은 네. 장난 아니에요. <웃음> 아 이런 거 되게 또 만들기 어려워하는데 큰일이네. 인터넷에 이, 만든 사람이 이,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 쳐야 나올까요? 이리 제가 잘 해낼 수 있게 이렇게 되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거든요. 만약 간단할 것 같지는 않고 오, 이게 이거구나. 오 이렇게 되게 잘 빠져요. 그냥 손만 툭 갖다 대면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저 만들어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 어, 요, 요 모터 같은 게 달린, 네, 이 친구가 아마 이 완성된 모형을 좀 움직여 주거나, 어휴, 네, 그렇게 할것 같네요. 어, 아, 이렇게 구멍을 맞추는 거구나! 이렇이 하면 하면 여멍이멍이 맞아 지이걸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 이런 피스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이게 근데 긴 건가? 짧은 건가? 알아야 되는데.. 나사가 긴 건지 짧은 건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이 굵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굵은 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음... 어.. 뭔가 이해가 될것 같네요. 저도 이런 것도 금방 하거든요. 전동 드릴이 있으면 어.. 빠를텐데.. 크기가 아닌가 맞는데 여기는 그럼 음, 여기가 아, 맞네 모시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게 맞겠죠 아 여기도 모시 좀 튀어 나오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가, 이 목, 뭐, 뭐 나사가 아닌가? 하, 나사가... 그것도 어디 들어갔지?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작은데, 이거 그냥 들어가는데 오호! 아하! 들어갔다. 아, 역시 좋아. 이게 이거야?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넌 누구야? 런바가 아니야. 뭔데? 누구지? 이 친구는 아니잖아 뭐야 뭐야 너 어디 갔어? 아닌데? 없었는데? 얘는 뭐? 인가? 아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구나 아, 모양이 좀 다른데 <웃음> T바 아, T자 모양처럼 오. 오 여러분 오 우와 우와! 와 너무 이쁘다 소리가 <웃음> 오 너무 너무 소리가 너무 저, 좋은데? 용남매 또 하나 여기 하나 어이 그거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고 소리 내고 싶어요. 패턴, 패턴, 패턴? 얘, 얘, 얘? 얘가 얘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신기하다. 근데 되게 이거 자기 전에 들으면 잠잘올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이게 안 꽂히는데? 아 성나. <웃음> 아. <웃음> <웃음> 오. <웃음> 여러분 이거 만약에 나. 참. 가자 가자 많이 왔다 아, 아 이걸로 이렇게 이는 건가? 아닌가? 이거 하다가 진짜 아니 부러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부러졌다 여기. 한 하고 좀세 세게 물어 어아야야 야. 너네 왜 자꾸 떨어지냐 좀아 하고 세게 물어. 물어봐 얘들아 세게 물어봐 그렇지 그렇지 세게 세게 뭐야 야, 어디 건는 거야? 아 여기. <웃음> 넘어지지 마. 야 이거 진짜 오, 성취감은 있겠다. 와, 점점 모양을.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자물로 넘어갔어요. 이제 좀 손이 빨라진 것 같다. 아까보다. 그렇죠. 문안에 제가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아기자기 하게 아기 잘.. 이게 뭐야 포장 포장이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잘 돼있다 응? 뭐라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꽂는 거가 아, 되게 귀엽네. 이게 아 반대쪽 귀가 따로 있구나. 너무 털이 너무 말이 없어서 집중하느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놀래라 놀래라 놀래잖아 놀래잖아 잘못한 줄 알았잖아. 아,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이걸 바로 꼭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 보고 있지. 드디어 해냈어. 역시. Doo, doo, doo, doo. 하는 건가? 다 썼지? 이것도 다 썼나? 아니 다 이것도 이제 이것만 남았네 <웃음> 마무리 단계예요, 여러분. 아, 어, 깜짝 놀랐네. 잘안 꽂혀 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이걸 먼저 려고 했는데 대란을 다날려가고 <웃음> 뭔가 기린 같다. 기린이 먹이 다 같이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걸 만들면서도 자꾸 머리에 막 가사가 떠올라. 그래도 꼭부러이 부러진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 정말 스무가 만든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제 그렇지. 아, 어, 어, 여기 또 살짝 부러졌어요. <웃음> 아, <웃음> 이야, 제발, 이야. 와, 드디어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아 이건 되게 잘 들어가네. 여기가 좀날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응? 또 뭐가? 또 뭐가 남다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 아쉽게도 이 친구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말 하나가 떨어졌네요. 미안하다. 넌더 높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렴.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완성을 우여곡절 끝에 시켰습니다. 진짜 거의 1시간 40분 걸린 것 같은데 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